정동원이 난청인들을 위한 자선 콘서트로 선물 같은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가수 정동원은 9월 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올포유 올리브유니온 포유 ESG 자선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난청인을 위한 자선 콘서트로 난청인 가족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소규모로 기획됐는데요. 이날 공연에는 난청인과 그 가족 등약 130명이 초대돼 백석을 채웠습니다. 아지랑이 꽃을 부르며 오프닝을 연 정동원은 오늘 난청인을 위한 올포육 콘서트의 첫 번째 가수로 선정돼서 매우 영광이다 라며 관객들과 인사했습니다. 이어 여백을 열창하며 독보적인 트로트 감성으로 공연이 열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정동원은 이날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mc 박이와 함께 난청인들의 사연을 직접 낭독하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뮤지컬 모차르트 위넘버, 황금별 무대, 캐니지의 러빙유, 색소폰 연주까지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이후 선물 추첨이 이어져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는데요. 정동원은 선물 이벤트를 진행하며 저도 더욱 더 열심히 노래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다. 그래서 이 선물을 특별히 준비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즉석에서 선물 추첨을 진행하며 관객들과 더욱 친밀하게 소통한 정동원은 물망초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이어 오늘 정말 난청인 팬분들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소중한 자리였다. 사연을 읽으면서 감동도 많이 받아서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공연이 될것 같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끝으로 정동원은 난청인 분들 저 정동원이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용기 잃지 마시고 항상 행복하고 즐거우셨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동원은 마지막 순서로 휘만가와 지나간다를 열창하며 짙은 여운을 남겼습니다.